너 되게 멋있다. 흔히야, 너 그거 안경이야 아면 코걸이야? 안경이야. <웃음> 어, 왜 자꾸 하을 해? <웃음> 엄마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어. 왔다 갔다 하 왔다 갔다. 아, 왔다 갔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백피소 어, 비상구. 여기 아니면 여기. <웃음> 어, 맞아. 거기안나 저기에 있다는 거야. 이이게 <목소리도> 올라가라고요. 맞아 맞아. 피체험 나가 유모차도 안 돼. 어유차도안 네, 아, 돼. 아, 돼. 피체험 안 돼. 맞아. 맞아. 우리 그냥 안 돼. 우리 그냥, 그냥 체험 여기 타도 되지 않아? 어 맞아. 이거 네, 되지. 우리 가 저쪽으로 갈때 이거 쓰는 거야. 편하게 가수있잖아 타세요. 왜이 응. 엘리베이터 안 엘리베이터 받아가네. 옥수야? 응. 야뭐 옥수수게 따가자. 야 이건 우리 거 아니야. <웃음> 어 진짜? 어, 뭐야? 이거는? 이거 너희 거야? 아니 이거 나지. 저또 안쪽에. 아 진짜? 뭐난거 있어? 뭐 심은 거 있어? 어? 우리가 뭐 가져갈 거 없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대단하다. 와. 음 입구를 막아버렸어, 차로. 아, 그럼. <웃음> <웃음> 안녕, 안녕, 누나, 안녕. 해봐. <웃음> 누나, 안녕. 어머. 아, <웃음> 어머, 어머, 어머. 귀여워. 동원아, <웃음> 벽의 장, 작품이 누구 작품이야? 종원이야종원의 작품이야? <웃음> 와, 멋지다. <웃음> 어머. <웃음> 괜찮아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. 이름이 안녕하세요. 어떻게 되세요? 원아 해야지, 정원아 조원씨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조원이지. 아니야? 이름이 뭐예요? 네? 몇 살이세요? 몇 살이시냐고요? 아니야! 태권도지! 태권도야? 잘하는 게 뭐예요? 잘하는 노래 있어요? 발차기요. 발차기요. 발차기발 찍기 잘하나? 조현이 발차기 보여줘봐. 나는 네? 밤띠인데! 어, 밤띠야. 어, 하나, 둘, 셋! 와. 야, 동원이 원이 다리 뜯리는데 다리 찍 엄청 잘하네. 다리 찍 자존심이 걸려 있다 이거. 엄청 잘해. 다리 찍기. 응. 다리 찍기? 날짜 대. 리야 우와. 고려라어 <웃음> <웃음> <도와줄까? 도와줄까? 도와줄까? 웃음> 잘했어. 오, <웃음> 여기 아, 앞으로 해 봐. 찢어 봐. 이리먹해 봐. 오! 오. 리아이못하겠페리아 <웃음> 자는 거 아니야? 먹었어? <웃음> <쏴>? 이거 치운다? 콜라는 맛을 갖 과연 <웃음> 무엇을 시켰을 것인지 <친구. 웃음> <웃음> 왠지? 왠지 내가 좋아하는 해물찜일 것 같아 <웃음> 맞아? 맛있었어 <웃음> 아, 뭐 맛있는 데 <웃음> 새로 <대세, 웃음> 생겼어 아 진짜? 비주얼 <웃음> 어. 어떡해 아, 이게, 이 아, 기안이어지게 조심해. 엄마. 엄마. 게 이게, 이 엄마. 게 이게, 이 엄마. 게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왜 아, 맞아야 되나 모르겠어. 맞아. 음, 2차 저차에서 왔어. <웃음> 어. <웃음> 음, 어, 바닷가 가면은 우리 원이 모래놀이하고 엄청 좋아할 텐데. 하나, 둘, 둘 셋. 아니, 아니. 아니 내 거야. 너가 한 거야, 그거 어장어리 <웃음> 어허 빨리 어허 어허 어허 어 그만 허어야 어. 너가 어고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이 어허 어허 어야 어허 어어어어어어 리미니 오바 아니 진짜, <웃음> 진짜 오바다 나 근데 근데 중일이 할게 네요던 곳을 또 접어. 나 여기, 여기? 가고 곳시 엄마 이거, 이거. 다봐인데 네. <웃음> 엄마 일어나서 휴이다 잡혔어 아빠한테 한번줘 아빠한테 아빠한테 오빠가 접어줬다 오빠가 하트를 두 개나 줬다고? 엄마도 하나밖에 안줬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<귀여워. 웃음> 나 하나 이거 할거야 접어준거야 <웃음> 귀여워 형아 야 형아가 하나 접어주면 정원이가 이거 해 어? 종연아 너 친데라 알아? 친데레 알아? 친데레? 친데라는 친데라 아, 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친데라 <친데로는> 아니고 친데레 <웃음> <제 도덕이 웃음> <저거. 청주> <웃음> 엄마 사랑해요 어? 헤리텔이, <웃음> 헤리텔이. 엄마를 사랑해야지 <설명해가지고> <웃음> 왜 헤리텔이야? <여기> 어? <웃음> 아니 왜여기붙었어 <웃음> 어? 아니 왜여기붙었나고 하트? 하트? 위위 <웃음> 위. 위, 위. 친거 아니야? 옷인데? 어 옷이야 옷. 아니, <웃음> 아니 하트 왜붙었나이 뭐 중에서 누가 제일 이뻐? 오빠. 아니, 오빠가? 원 <웃음> <너>, 뭐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빠가 제일 멋있대 종현이 오빠가. 응, <웃음> 아니야, 난 아빠 잠촌삼촌아삼촌왜 바뀌었어? 왜 바뀌었어? 막... 아니 랑 장천, 오랑 장천. 장천 장천 오랑장 배경이 너무 예쁘지 않아? 아 예쁜데? 왜? 난 예쁘지 않아 버리 아니 그게 아니야 여기 <웃음> 배경이 너무 들어오지. 이모 말해. 너무한다 그치? <웃음> 아니요, <웃음> 아, 그래. 츄디도 왔네. 만필요한는데두 개. 종원아 종원이 몇 살이야? 네살이네 살이야? 네 다섯 살이잖아. 다섯 살. 살. 네, 아니. 네, 네 살이에요. 아, 네 살이야? 네 살이야. 아, 그렇구나. 엄마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머리 맛이 다니까 둘이, 둘이 손잡고 서봐 혜리야 어? 둘이 손잡고 서봐 손잡아봐 응. <웃음> 여기 봐보세요 아빠가...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라고 <웃음> 귀여워